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최강조합 최강조합 뭡니까? 최강조합 오왕루피 원카 오왕루피 오왕루피 오왕루피 오왕 루피. 오왕 루피, 요소 그리고 오왕루피 용카 정도 딱 끼워주면은 날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떤 색상이 가장 좋은지 팁좀 주세요 청색이 서포터로는 최고래 서포터 최고 근데 어떤 색상의 속성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했을때는 나는 적색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오황루피가 필수가 돼버렸네오황루피는 사성인데도 이브스크 때리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요정도 추천할 수 있겠고 오황루피랑은 사실 뭐 여러분 다잘 어울려요 적, 청, 녹 아닌가 그리고 속성좋은건 득점자, 공격수, 수비수가 이거는 좀 중룰이고 색상은 적농청이다 그는데적축록이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적축록으로는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일단은 최강조합으로는 짧게 올리요 최강조합은 오왕루피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오왕루피 원카 오왕루피의 5 오왕루피 용카 오왕루피의 야마토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오왕루피의 야마토 야마가 도아 야마토 자 아, 그리고 원카 로즈 로 정도가 조금 내가 봤을땐 괜찮은 조합인 것같아요 이게 좀 최강의 조합인 것 같아 그치? 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면 순위표는 아까 정리해드렸고 그리고 영내일리가취입할수 있다 그리고 속성이 좋냐 어떤 속성이 좋냐 득점 공격 수비 요건 살짝 국룰이고 그리고 어떤 색상이 좋냐 적, 청, 녹 그리고 청색이 서포터로는 정말 최고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강 조합은 오왕 루피 원카 우왕 루피 로저 오왕 루피 용카 오왕 루피 아마도 원카 로저 그리고 서로 먹히고 먹히는 그상 이제 뭐랄까 상대적인 관계가 관계 있다 서로 먹히고 먹히는 상대적인 관계 에 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신케